직장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조직을 물어보면 역지사지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쿡앱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HR팀을 리드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11년차 인사 담당자이고요. 오늘 안내받은 것처럼 면접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분리돼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정보들을 차단된 상태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약간 우려가 있었죠. 뭔가 인력을 투자에 있어서 너무 아끼지 않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다 인력을 좀 줄여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참 많이 힘들죠. 한 사람당 2인분 넘게 해야 하니까 너무 수직적이면 힘들지 않나. <웃음> 근데 저는 또 엄청 평등한 문화를 지향하지는 않아요. 너무 평등하면 또 힘들, 그것도 또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네, 시작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반 정도의 호텔 프론트 데스크 경력으로 서비스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고요. 마케팅과 영업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요. 병원을 가더라도 친절한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가고 싶듯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관심 있는 산업이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의약품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진행했던 컨퍼런스들이 전부 다 의학. 관련된 쪽이었고 아, 의약품 회사에서도 이렇게 마케팅을 할수 있고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약 부분에 대한 최근의 산업 트렌드라든지 뭐 고객들의 니즈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C 면접관님 같은 경우는요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신 것 같아요 아, 제품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알아보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네 어,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신 걸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들의 특징인데 오자마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경력 중심으로 채용이 있고 신입이라면 조금 아는 신입을 채용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심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국제회의 기획 업무를 할 당시에 제가 등록을 받으면서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서 약 700명 정도의 등록자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의 퍼포먼스 마케팅의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라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좋은데요 직무 이해도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말을 할때 답변을 구조적으로 하는가 쉽게 말하면 똘똘한가 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할때 저는 이 부분을 뭐뭐 뭐, 뭐, 뭐가 있는데요 그중에 A는 뭐 있고 B는 뭐 있고 C는 뭐 있고 이렇게 구조를 짜서 말하는 연습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게임업계 마케터라고 가정하시고 고객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길 희망하시겠어요? 여기에선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A님의 그런 아이디어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냥 직무에만 되게 일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네요. 어린 친구들층에서 또 유행하는 게임일 수도 있고, 좀 여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의 한에서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령층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할것 같고요. 성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여성분들도 게임 많이 하긴 하지만 대체로 남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거는 조직 관점에서 이제 팀워크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죠?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웃음> 기억력이 좋지 못하는 거, 그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뒷부분이 난 어떻게 나올지 잘 궁금한데요? 구두로도 전달하고 서면으로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진행이 안될 때는 저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해당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랑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준비하고 있던 행사가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수칙에 따라서 아크릴 가림판을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팀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셔서 이제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던 그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조직 문항을 물어봤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명없이 짓지 못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타인을 위해서 결국 희생하는 게 조직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희생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면접가시면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파일 자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상세히 적어서 이메일로 다시 전달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팀원의 모든 일을 세세하게 팀장이 파악하고 있다면 정말 최고겠지만 깜빡하고 넘어갈 때도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조직에 대한 문항을 물어볼 때 쉽게 말하면 그지사지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그전에는 이걸 못했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업무 패턴을 이렇게 바꿔줬다. 그랬더니 잘 됐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후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리마인더를 드렸었어요. 이런 일정이 있다, 이거를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리마인더를 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C 면접관이면 지식을 계속 물어봐요. 스타트업의 특징이죠. 어느 정도 해당 산업군에 대해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확한 의견도 필요하고. 그게 의견 왜 필요할까요? 스타트업은요. 그 인사 담당자가 CEO한테 조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산업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지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운영이 아니라 새로운 걸 세팅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된다. 아, 너무 좋아요. 완전 블라인드 면접이었잖아요. 답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비언어적인, 다른 시그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막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면접관님이랑 다시 한번 면접 보고 싶어요. 게임 그 산업에 계신다고 들었을 때 뭔가 그쪽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왔었어야 했는데 너무 답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에이지원자님이 어, 직접적인 어떤 경력은 없으시지만 인턴 혹은 뭐 어, 업무를 하시면서 쌓았던 그런 고객 응대와 관련된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서 뭐 순간적인 그런 대처, 게임을 했었던 경험,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봤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에이지원자님의 센스를 좀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블라인드 면접은 정말 그냥 직무 경험 위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때 뭔가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어필하는 방법도 좀잘 아는 친구들이면 블라인드 면접을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